아유 현재 엄청난 더위로 인해 다들 예, 고생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테슬라 아시나요? 아까 그, 아, 아, 그 네. 되게 스마트한 전기차로 유명한 자동차인데 이게 작년에 한창 난리가 났었어요 테슬라 기능 중에 사람이나 물체가 앞에 있으면 디스플레이에서 인식을 해가지고 딱 보여주는데 근데 아무 물체가 없는데 사람으로 인식해서 나오는 그런 기현상들이 마구 해외에서 발견되었었다고 합니다 일단 그영상 한번 자자자자. 그냥 여기 앞에는 공동묘지에요묘지인데 이게 테슬라의 앞에 이게 보시면은 이거 디스플레이에 그 물체가 인식이 되면은 사람이 이렇게 뜨는데, 오, 오, 어! 와 뭐야? 심지어 한 명이 아니야. 이게 앞에 보시면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앞에 무덤밖에 없는데 이게 뭐 오류인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이게 인식이 돼요. 그래서 이게 뭐 귀신 보는 테슬라. 이걸로 한창 난리가 나셨습니다. 그 한두 명이 관측을 한게 아니에요. 보면 또 여기도 공동묘지 쪽에서 사람이 걸어 나오는 모습 보셨어요? 아 근데 하필 왜 묘지 쪽에서만 이럴까요? <웃음> 아 아무것도 없잖아. 그만해. 그래서 이 귀신 보는 테슬라 이 소문의 정체 저도 직접 확인해 보러 가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테슬라 뿅뿅 아는 형이 테슬라가 딱 있어 가지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자 테슬라 귀신 만나러 갑시다 와 이게 난볼 때마다 이게 테슬라 디스플레이는 참 신기하더라고 이게 보이시죠? 보면은 앞에 차가 오면 이게 센서가 다 인식해서 차도 인식하고 뒤쪽에 버스도 보고 앞에 사람이 있으면 이제 사람도 인식하고 댕댕이 있으면 댕댕이 뭐, 모양도 나오고 그러더라고 오, 방금 봤어요? 오토바이 지나갔는데, 오토바이 옆에서 살짝 인식했었어. 아니, 이거, 테슬라 주인 형한테 좀 물어볼게요. 아, 어색한 거 봐, 씨. <웃음> 아니, 이거 또, 또, 군대 선임 형인데. 그대체 어떻게 또, 테슬라가 딱 때마침 있어가지고. 아니, 근데 형은 이거 본적 있어? 내가, 내가 영상 보내줬잖아. 근데 그, 테슬라 튀어나온 적 있어? 막, 그러면 뭐, 사람이 없는데 막 뭐가 나오고 그런 적 있어? 아직까지 그런 경우가 없는데. 아, 오작당으 한다고? 어, 가끔 내차 머리가 버스에 들어가 있어. <웃음> 아, 그거, 그런 모습 찍은 것도 보고 완전 유튜브 각이었다 아. 봐봐, 지금 버스 진하고큰 어, 차로 오, 있는... 그러네. 이거 이렇게 해서 볼 수도 있어. 우와! 오, 뒤에도 버스! 오, 버스 나왔어, 였다 오, 개 신기해. 근데 저는 어차피 면 없는 뚜벅이라서 사실. 무슨 차가 좋든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은 오늘 저희 그 영상에서 보니까 공동묘지 쪽에 되게 많이 나왔어가지고. 저희도. 근처에 있는 그 묘지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횡단보도에 생인 분들 계시는데 이렇게 테슬라에서 어, 자전거도 인식됐어요. 방금. 그리고 앞에 이제 사람이 있으면 이제 사람을 다 인식하고 그래, 이게 원래 이렇게 딱 센서대로 정확하게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과연 음... 오늘 테슬라 귀신 만날 수 있을까요? 허씨 잠깐. 우우 와! 우우우우우우우 어나 진짜 지렸어 방금 그 약간 롤러코스터 타는 느낌이로딱 그 출발할 때 와. 자 이제 근처에 바로 왔습니다 일단은 지금 테슬라가 인식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 이쪽이네요 바로 공동묘지 앞에 있는데 과연 인식을 할까요? 차는 인식을 하는데 어? 차는 인식? 어 그러네요 차는 인식을 하는데 오오오 야. 오, 오. 아니 이거... <웃음> 무서운데? 야 여기서부터 그냥 공포인데? <웃음> 야 길이 공포야 이거. 어 길이 공포야 이거 경고를 오지게 해요 가지마 멈춰 멈춰 자 그러면 아까 그 영상과 같이 공간을 좀 어느 정도 예 확보한 상태에서 한번 봐 볼게요 자 이번엔 거의 뭐 바로 앞에 있거든요 산소가 어 근데 뭐 딱히 인식 되는 게 없네요 이거 제가 나가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이거 테슬라 아이요 아유오 <웃음> 어, 신기해 이거 야 이거 그 바깥에서 그냥 소통 되겠는데 그러면 앞에서 얼쩡거리지 않아 야 이거 밤에 보면 무섭겠다 <웃음> 아예 알겠습니다 테슬라는 말로해서 비키게 만든다 오케이 아 잠깐만 이거 이렇게 되면은 딴데 에 한번 가봐야 될것 같은데요 아 이거 또 내가 온다는 소문도 숨었나 앞에 또한번 계시는데 일단 인식되는지 한번 체크를 어? 이 어? 아저씨 귀신 아니야 혹시? 어? 뭐야? 어? 사람 안느끼는데 어? 뭐야? 어? 뭐지? 사람이 인식이 안 됐어요 여러분 오이씨 아 여기 분위기가 좀 그래 아 무서운데 좀 진짜? 오 여기다 어? 여기가 약간 아까 영상을 봤었던 그 귀랑 비슷해요 양옆에 다 지금 묘지거든요 오 과연 테슬라는 인식을 할까? 나와라 테슬라 귀신 없는 소리. 어? 아직 대낮이라 그럴 수 있어. 이게 외국 귀신하고는 다르게 저녁에 <웃음> 활동을 하고. 어, 야행성인가 봐요. 예. 우리가 그 영상에서 봤었던 그런 조건하고는 되게 비슷하거든요. 자 다시 한 번만 가볼게요. 만반의 준비 끝났습니다. 출발! 어 아까랑 뭔가 약간 살짝 조건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지금 여기 길이 엄청 좁아가지고 빨간색으로 엄청 떠요 지금 빵빵빵빵빵. 대슬아 울고 있거든요. 천천히 가고는 있는데. 아, 이거 잘 봐야 돼. 내가 잠깐 방심한 사이 탁 튀어나올 수도 있어. 아.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뒤로 저희가 후진해서 제일 끝쪽에서 앞으로 한번 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 구간 진입했고요. 과연 우리 귀신이들 출근했나요? 응! 응! 응! 와... 어떻게 이렇게 깔끔할 수가 있지? 아... 지금 아직 한창 잠자는 시간대인가 봐 어? 어? 어? 뭐야? 야, 뭐 잡히는데? 뭐? 어, 나못 봤는데? 진짜 잡혔어? 오씨 아니, 나못 봤는데? 야, 아무것도 없어 아 봐봐! 어, 없어졌다! 방금 분명히 잡혔는데? 까꿍! <웃음> <웃음> 휴식 귀신이고요 아... 아, 오늘 진짜 귀신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 <웃음> 역시. 전, 저는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아, 너무 아쉽다. 근데 혹시라도 될까 했는데, 이거 저 사람으로 떠요? 여기 지금도 잡히고 있어요. 어, 진짜? 개도 나오고 막 그러더만. 개처럼 한번 해볼까? 뭐지? 야, 그래도 너의 사람으로 봐주네, 테슬라가. 아, 그래? 이거로 사람으로 이식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사람으로 봐주네. 아, 그러면 네 발로 해볼게요. 오, 됐다. 와이왔! 개로 변신 성공! 개입니까? 역시 개유지? 개집니다 <목> <웃음> <웃음> 자, 일단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아, 테슬라 귀신 한번 보려고 테슬라와 함께 그 공동묘지 쪽으로 한번 와봤는데, 이거는 저는 안 뜨네요. 아, 아까 오히려 그 아저씨분이 사람으로 인식이 안된게더 레전드였어. 그게 오히려 유특 각이지 않았나. 어쨌든 오늘 제가 직접 겪은 테슬라 귀신 괴담의 결론. 테슬라 기술 짱짱맨? 보고 싶은 뭐 괴담이라든지 그런 거 있으시면은 무서운 것들 댓글로 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꿀잼떡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자 여러분들 휴바